봄빛 없는 사람진나히러이도 밟으면 꿈틀. 말을 표현하는 방식 습관된대요. 잠으면 우라병되고 잘못 표출하면 폭명. 환한 감정 잘못 아냐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 못 삼겠음 36개 주랭랑 일단 상황을 피해 3식초만 참아보고 아이 메시지로 말해요 성질 없는 사람이나 피로니도 밟으면 꿈틀 말을 표현하는 방식 습관된대요 참으면 노란병되고 잘못 표출하면 폭력 단한 감정 잘못 아냐 표현하는 방법이 일단 상황을 피해 30초만 참아보고 아이 메시지로 말해요